웨딩 상담을 하러 가고 있어요 어, 옆에 계신 신부님 <웃음> 어떠신가요 지금? 아네 코너만 돌면 은 상담하는 곳인데 조금 떨리네요 아 사실 거짓말이 안 떨려요 <웃음> 하나도 안떨려 지금 <웃음> 맞아요 지금 그냥 동네 카페 가는 기분이에요 맞아요 지금 기분 좋게 하면서 가고 있는데 여기가 어. 딱 보기에 길을 찾기가 되게 어렵다고 봤어요 어그 건물에 들어서기 전까지 그 위치라고 생각 못 한다고 들었어요 응 음. 그래서 지금 생각을 못 하고 있죠 <웃음> 어딘지 모르겠어 어떡하지? 잘못 온거 같아? 어딘지 모르겠어 어 이렇게 해서 저 여기네 응 음. <웃음> 여기네 바로 자 지금 우리는 지데코라는 데에 왔어요. 지데코 아틀리에인? 1시 상담 예약했는데 2 0분 찍어가지고 음. 여기 너무 뭔가 집 같아요. 집이야? 여기 음. 여기 원래 독채인데 이렇게 바꾼 거라고 들었어요. 음. 음. 근데 우린 이게 더 좋아서. 원래 우리가 결혼식에 대해서 크게 음. 생각이 없었다가 그래도 이왕 이렇게 진짜 같이 함께 하기로 한거 스몰에딩, 응. 하우스웨딩을 응. 하려고 하거든요 응. 어, 응. 그래서 이렇게 알아본 곳이 바로 지금 지대코예요 응. 그래서 상담 전인데 아마 별 문제 없으면 그냥 그대로 응. 진행을 할것 같고 그리고 일단 응. 우리가 정보를 많이 미리 알아봤기 때문에 응. 되게 괜찮은 곳인 것 같거든요 응. 되게 옛날부터 결혼식을 막 엄청 크게 하거나 매시간 찍어내듯이 하는 결혼식 같은 거는 진짜 하기 싫었거든요 왜냐하면 긴 시간 동안 지인들 결혼식을 보면서 결혼 당사자들이 정작 행복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시간에 쫓기고 뭐 예식하고서는 막 빨리 나가야 되고 이러는 것들이 그게 과연 누굴 위한 결혼식인가 신랑 신부가 제일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솔직히 결혼식이라는 게 진짜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난 진짜 스튜디오 촬영이랑 반지만 좀 이쁘게 해서 솔직히 식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빠가 음. 결혼기념일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며 <웃음> <웃음>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은 코로나이기도 해서 어차피 몇십 명 이상은 안 되잖아요 스몰웨딩 하우스웨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어차피 인원이 적은데 식을 막 오랜 시간 많은 걸 신경쓰면서 하고 싶진 않았어요. 솔직히, 둘다 너무 바쁘거든요. <웃음> 그래서 스튜디오도 한 군데 찍어놓은데 그냥 어제 가서 계약해버렸고, 오늘도 장소 한 군데 찍어놓은데 오늘 처음 왔는데 그냥 할것 같고, 또 반지도 딱한 가지 디자인 봤는데 내일 가서 그냥 살것 같거든요. 그냥 이렇게 준비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가능한 게 우리 둘다 그런 걸 엄청 따지거나 막 하는 성격도 아니고 뭐둘다 바빠서 <웃음>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신경을 못 쓰기 때문에 되게 둘이 만족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응. 나는 응. 되게 좋은 게그 응. 우리 신부가 잘 알아보고 그리고 잘 찾아보는 부분도 있고 해서 꼼꼼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되게 고마워요 응 아니에요 뭐 디자인이나 스튜디오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긴 했지만 나는 큰 것들을 준비했고 세세한 질문들이나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신랑이 했기 때문에 이게 좀 저희가 주기 맞는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결혼 준비 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나 대화할 때나 아니면은 그냥 둘이 같이 놀때 일할 때도 좀 그런 게 맞아서 좋은 것 같아요 어, 일단, 키도 맞아요. 보면은, 만약에 우리 신부가 키가 작았으면 제가 이렇게 됐을 거야. <웃음> 그치? 나 얼굴 잘리고. 오빠가, 오빠가 거의 184, 5 정도 되고, 저도 174 이상이기 때문에, 걸어다닐 때도 뭐. 음, 다 내려다보지. <웃음> 그쵸. 우리가 길을 걸어다니면 다 쳐다봐요. <웃음> 솔직히 우리 얼굴 때문에 보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웃음> 키가 크니까 보는 거 같은데 <웃음>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결혼식 할 때도 아주 내려다보는 그런 장식 고부가 될것 같아요. 나는, 나는 그래도 최소 4cm 이상은 신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음, 드레스에 나도. 따라 다르겠지만 나 만약에 음. 뭐안 넣으면 키가 똑같을 수도 있겠다. 음, 그러게 음. 아니 똑같진 않는데 10cm 이상을 신지는 않을 거예요. 음. 너무 커서 아니야 너무 커도 돼. 그 그날만큼은 마치 어, 여신이 된 것처럼 가디스가 된 것처럼. 아니 내가 아래를 내려다보듯이. 내가 별로 불편해서. 왜 이렇게 내려다봐. 아, 정말. 사람들이 내려다보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고 있는 거지. 뭐우리를 내려다보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야. 어, <웃음> 거의. 내가, 거의 내가 올려다보는 어. 사람은 우리, 별로 우리 없어. 사람들은 다 이렇게 볼 거야. <웃음> <웃음> 이게 뭐 아니야. 다 사람마다 다르게 생긴 거지. 아니 다르게 생겼는데 한이 어. 정도 키이신 분은 이 정도 이렇게 보일 거야. 어, 친구들이 날볼땐다 이렇게 했지. <웃음> <웃음> 다 되게 못생긴 각도. <웃음> <웃음> 아 맞아. 그러면 <웃음> 어. <왜네>. 이렇게 <웃음> 어. <웃음> 이렇게 봐야 되나. 그럼 우린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들어갈게요. <웃음> 쑥스럽. Let's get i l <웃음> 도서해주고, 아, 여기지고부 신부, 측이에요? 아, 신부, 신부, 신부, 신부, 신부, 신부, 신부, 신부, 신부, 신부, 신부, 신부, 신부, 신이 신부, 신부, 신부, 신부, 신부, 신부, 신부, 신부, 신부, 신부, 신부, 신부, 신부, 신부, 신 신부, 신부, 신부, 신부, 신부, 신부, 신부, 신부, 신부, 신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시면 할머님께도 네, 네. 네. 드레스랑 이거 잡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네. 할머니에게 좀 붙을 거예요 그렇죠네 <웃음> 이거 아침? 어네 여기 내부 그냥 어떻게 생겼는지 막 기억하게 응 음.